싱크 매운 깻잎 쫄면 비빔밥 비빔밥 아직 있습니다. 정말 그걸로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? 적시에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못해서 대한민국이 국가 무도를 선언하면 왜 정부 고위직에 여자고 가는줄압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이니 성적판단 추억탕이 쌀쌀한데 땡겨서 먹으러 왔어요 시장에 있는 그리고 떡이 부산 메뉴인데 1인당 3점씩 맛보기로 이렇게 나와요 너 먹을 마늘, 고추, 김치 김치 이거 딱제 스타일 치사시킨 맥주, 칼, 치즈. 치즈, 치즈, 치즈. 치즈, 치즈. 치즈, 치즈. 치즈, 치즈. 요즈 치즈. 치즈. 치즈. 치즈. 치즈. 치즈. 치즈. 치즈. 치겠 치즈. 치즈. 치이 치즈. 치이 치즈. 나 이제 집 앞에 술집 뚫었다너눈나못어다 찍은 거와 <웃음> 양이 싫어? 이거 얼마지? 17,000원 어플에 잘 나온다 와 오랜만에 청년치킨이라는.. 어? 뭐지? 왜요? <웃음> 주문을 잘못했네요. 뼈로 했네요. 일부러 순살 먹는 이유가 있었는데... <웃음> 여기는 양은 조금 다른 데보다 적긴 하지만 은 세트로 순살만 시켰을 때 가성비가 좋아요. 네. 좋아요. 네. 아, 한그 번에 왔던 거. 이번 3단시 아빠는 저 카페 주롱을 재미있 n 에 u t 터 부찌가 먹고 싶었지요 집에 있는 치즈 한 장도 넣어고 두부 추가, 햄 추가, 떡국 떡 추가했어요 네. 만두! 이거는 갈비 만두고 여기 집 앞에서 성주 불명명 매운맛 그다음에 이거는 아주 매운 김치만두 얼마나 매운지 음! 안에 막 청양고추가 있어요. 그거는 어저께 제가 굴회를 마트에서 봉지굴 파는 거고, 저 진짜 굴회 왕창 먹고 싶을 때 그렇게 먹거든요. 아, 오랜만에 먹어보 너무 행복했어. 음! 이거는 토마토 소스에다가 캡사이신 좀 섞었어요 만두 찍어 먹으면 약간 라자냐 소스 느낌 콤밥파로 왔어요 요거는 소주인다 다이씨, 소주인다 청 다익어버나뭇골초탕나뭇골초탕 아, 이름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서 산초 가루 청양고추, 다진마늘, 들깨가루 이건 통추탕이고요게 일반 추어탕이에요 조개전 갓김치, 깍두기 김치 제가 고기는 먹었잖아요? 탄수화물을 안먹은 거야 생각해보니까 고기만 먹으면 빨리 음. 꺼져요, 배가. 다 나가서 왼쪽으로 차 사람 하 숨어있을 만한 곳이 지 50m 안쪽이니까 금 추어탕 진짜 좋아하거든요? 근데 통추어탕은 약간 힘들난 어디든 좋아 w e l h